아 김피탕 먹고 싶다 헉! <웃음> 나도! 그게 뭐야? 김치피즈 김피탕을 몰라? 김치피즈 김치 피즈 탕수육 피즈가 아니고 피자 탕수육 <웃음> 탕수육에 어, 김치랑 치즈가 같이 들어있는 거야? 피자 치즈야 피자. 아, 피자 피자, 피자. <웃음> 와, 너 피지라 진짜 물... 그러니까 헷갈려 하잖아 지금 거기 거기 불꺼기다 그러니까 피자에 빵은 없고 위에 있는 그 고명들 있잖아 고명들만 들어있어 진짜? 내가 방금 토핑이라고 했잖아 자 개맛 없겠다 아. 진짜 <목소리> 맛있어요. <목소리> 형 너무 맛있잖 케빈이 보면 맛있죠. 진짜, 진짜 맛있어요. 나도 처음에는 아니 저딴 걸왜먹어 했는데 딱한입 먹자마자 아, 우와. 쓰까 무보야지. 아. 어, 빵들어가는거 오히려 바삭바삭하고 맛있어. 그러니까 음... 이 식감. 13... <웃음> 형. 배고파지 음... 내가 사가지고 형그 스튜디오 한번 갈게. 아 됐어 먹이지만. 아 오케이 오케 모르다가 오케 그냥 모르다가 관에 딱 들어갈 때 아. 김피탕 한 번쯤은 <웃음> 먹어보고 싶을 <싶은> u <걸> 그랬나 이렇게 후하게 만들어야지 r e not sure if y o 에 r e n o 어 sure if y o u 게 e not sure if you're n 있 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 아 t s 아 r e if y 야 u 려라 음? <목소리> 어?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, 주작하지 잠깐 뭐라 그랬냐 너 근데? 선생님 죄송합니다 <웃음> 반성의 의미로 정수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선생님. 근데 이거 진짜 주작 아니에요? 주작을 했겠습니까 제가? 어 그럼 한번 다시 돌릴까요? 개빈님? 한번만 다시 돌려봐 그러면 한번만 다시 돌려요? 음. <목소리> 설마 이분왜 이렇게 길어? 어? <웃음> 어? 아이 주작이지 아, 주작이네 주작이네 두번째건 솔직히 내가... 주작이었다 그럼 주작을 할게 어? <웃음> 누구로 할까요? 말을 해! 주작을 할게 이제! 한번만 더 돌려봐 한번만 진짜 한 이거 번번. 말이 안되는데? 어 갑니다 어? 여기서 나오면은 쉐키빈 3화 동안 선생님 하기 아하하 <웃음> 그건 아니지 아, 아,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아잘 아, 되네 그렇구나. 이제 돌립시다 선생님이 내 코에 반창고 붙였어요 승진이 수술했어요 <Victor> frontier. 미션을 클리어해서 상점 벌점을 얻고 그 점수로 한 명을 짚으면 그 사람이 선생님이 되는 건가요? 그건 아니고 채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선생님이 상점도 주고 벌점도 주게 되는데 상점을 받으면은 저희 스탯 찍는 거 있잖아요 능력치 찍는 아거 그걸 올릴 수가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벌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벌점은 그냥 쌍욕을 받으시. 선생님이 미션을 전부 클리어하면 인벤토리에 딱 하나 들어와요. 예. 네. 그 주차에 벌점을 받은 한 명의 학생은 스태 포인트를 못 얻습니다. 음, 아예 아... 못 얻는. 아. 음, 음. 제 마음에 안 드는 친구 한명 성장을 멈춰버리면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아, 아, 아 그렇죠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아, 오케이 오케이. 예. 선생님 지금 시선이 노란이한테 고정되어 있어요. 네, 네. 저는. 악연이 길어가지고요. 야 뒤에 좀 숨을라 그랬더니 야 투명해버리는 야 진짜 이 나쁜 자식 아, 너 어딨냐? 나쁜 자식. 아씨. 오. 나쁜 자식. 아 선생님 빗소리가 저 때려요. 뭐라고? 빗소리가 저 때린다고요. 뭐? 선생님 왜 이렇게 선생님? 잘생기셨어요? 어 설마. 아, 뭐, 어 제있는 저거, 식스팩? 상점 카드가 어디 있더라? 아니, 아, 미션 클리어 하셔야 됩니다. 아, 그래? 아 진짜 아, 너무하네, 그래. 이분. 소고기 먹고 싶어요. 공명 정대지. 그게 뭐 소리야? 공명 정대지. 에, 제갈 공평하게. 공, 제갈 공명이요? 아니, 아, 아니. 아 아, 오케이. 아니, 공평하게 대해주라는 요 나는 유비할래 아니, 그 제갈 공명이 알래. 아니고요. 뭐. <웃음> 선생님이 빡대가리면 어떻게 <어떡하자는> 하는얘기예요 <웃음> <빡>, 빡대가리? 네, <웃음> 그건 알아들어 아니, 그 선생님이 아니라 이거 가정부 아니야? <웃음> 맞아요, 여기 보육원이에요, 선생님. 네. 아, <웃음> 맞아요, 보육원이야? 선생님. 혹시 선생님 도와줄 생각이. 아이고. 와우. 나이기가... 27초, 27초. 케빈이 장점 다섯 개 빨랑! <웃음> 머리카락 숨 많고 어 선생님 5초 남았는데 오, 오, 사, 어, 나이에 사, 비해 두름살 하나도 없고 나이에 손에다가... 비해 비듬도, <웃음> 비듬도 별로 없고요 비듬도 별로 <웃음> 없고요? 선생님이 진짜 나쁜 사람 아니야 이거 <웃음> 선생님 그거 밖에 못해요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나 <웃음> 했단다 <웃음> 선생님 집 늘리기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 재료 구해 올게요 선생님 소고기 먹고 싶어요 어좀소고기 제가 구해오겠습니다. <웃음> 아 케빈 학생이랑 라미 학생 그신성은 예? 제가 잘 봤어요. 예예. 예. 아, 네. 선생님 와. 선생님 저도 하고 있어요 선생님. 이뭐 하는데? <웃음> 아뭐 하고 있어요? <웃음> 아저 지금 네. 이거 집 늘필려고 저도 음. 고갱이 만들고 있어요. 야너 정말 좋은 아이구나. <웃음> 그래요 그래요. 어.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. 벌점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 주에도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선생 님 바뀌어요 어차피 <웃음> 야! 나 벌점 받을 거거든? 너 오늘 뮤지컬 할줄 알아 <웃음> 아 씨앤님 목소리 좋은 거봐 <웃음> 따로 뭐 관리를 하는 거야? <웃음> 진짜 입에 침좀 발랐으면 좋겠다 <웃음> 뭐? 어? <웃음> 아니야 선생님 저는 어. 이제 선생님께 철곡괭이라든지 그런 도구들을 만들어드리려고 준비 중이었답니다 아 오케이 네. 아 케빈 어린이는 나랑 소고기 좀 구할까? 아 그럴까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우와 랜덤 비트 위에 프리스타일 이거 이렇게 가면 점점 세져 얘들아 놀라고 만든 거 아니었어? 그니까 그거 노린 콘텐츠 아니야? <웃음> 그거는 기획자의 의도를 좀 공부해봐야 될것 같아 저 태근권 오늘 쓰겠습니다퇴근권이 어디 어너 필콘 없잖아. 알겠니까 여기서 퇴근권이 있는 뭐, 쪽하요요 아, 그래? 요. 디키 디키 디키 디 디키 디키 디키 디 디키 디키 디키 디키 디키 디디 Yo, yo, yo, 하 m back. Drop 소고기 shit, m a 소고기 소고기, 소고기 아, 아, 저... 어. h e shit, man. Come on, can you do something? Kevin already l o o k 기 like a w 선생님 d e r man's k i 는 Tire? Tire? Tire? Tire? 아, 나한테서 떨어져 어. 선생님 뭔가 싸요 선생님 막아줄게 근데 우리 개성은 언제 바꿔요? 그러게 개성 바꾸는 권도 선생님이 주시면 안 돼요? 아 그래 그럼 저한테 줄수 있나요? 꼴찌 <웃음> 학생은 벌점 주는 것처럼 1등 학생은 능력 바꾸는 네. 거 선택권 주는 거 어때요? 아. 오 좋아요 그래. 아, 능력 선택권을 준다고? 아니, 아니 능력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랜덤 시키는 게 하나가 있어 아이템이 아... 교환권? 음, 음, 음. 아나 전부에 나는 키가 있었는데 뭐였는지 모르겠네? 아? 어? 네? 본인 능력 써서 돌 사이에 껴주고 대요와 <웃음> 이거 벌점피 하려면 놀릴 수도 없고 진짜 <웃음> 갑갑하네. <웃음> 갑갑해요. 선생은 빡대가리. 어, 선생은 <웃음> 빡대가리. 빡대가리? 소고기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왜 200초나 있는데? 그러면 저기 초원에 한번 다녀와야 될것 같은데, 딱 봐도 불이 지금 붙어 있지 않나요? <웃음> 이거 내가 날기만 하면 갔다 올수 있는데. 초원에 안 떨어지지? 어? 초원에 누가 있다고? 돌 캐는데? 어, 난가 봐. 아, 뭐야? 이미 가있네, 라미가. 그럼 말좀 해주지. 나 재료 구하러 갔다 했잖아. 연비야! w h 잠깐만, 여기 바닥에 좀 와봐. 잠깐만 잠깐 기다려봐 어, 어디? 어 됐어 됐어 능력합시다 어 아잇 가자아 케빈이 어디갔지? 저 여기 탐색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속이 보이나? 지금 딱히 뭔가 보이진 않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나가보게나 어? 케빈? 네? 선생님은 공명정대 했습니까? 어 나름 공평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맞죠? 에이. 오케이 그래도 내가 공중으로 해서 가고 있 <웃음> 선생님! 어? 디 어디, 어디? 아니 지금 소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? 왜요? <웃음> 어머나 뭐 이상한 거미 로봇이 있는데요? 거미 로봇이요? 그리고 그 빨간색 땅이 점점 번지고 있어요 <웃음> 지금 <웃음> 물이 시뻘개요 <웃음> 잠시만 어? 소다! 네. 소 어디 네, 소? 어 소다 여기 그 어디냐면요 여기가 잡아서 가져와줄 수 있나? 아 소고기를요? 어 아, 시간이 없네 나 이거 우등생 받으려면 가야돼 아, 아, 아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어. 아 선생님 저 화성인의 공격을 받고 있어서 안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이의 신청하겠습니다 이 소고기 먹고 싶어요 소고기를 구해와라 라고 안적은 <웃음> 소기를 구해 와라고 적었으면 제가 구했는데 먹고 싶어요. 저거. 아 그러면 음, 네. 구해오지 마십시오. 저는 먹고 싶을 뿐입니다. <웃음> 실패하든가. 아? 아아 아. 아. 아. 너 능력 좀 다시 카피할래 시에나. 에 왜요? 아니 거기 있어봐. 연비 권 내가 익숙해지가 않아갖고 느려 터져서 그래. 어내 능력도 안 빠른데? 너, 너 능력은 근데 강하잖아 아이, 별로 안강해요 아 그쪽으로 가지 좀 말아봐 야 무빙? 무빙? 무빙? 아! 크리퍼 머슬! 아. 크리퍼 머슬? 머슬 쓰면은 방어력이 세지거든 아니 아 이거 취소 어떻게 하는건데 씨아 모르겠다 나 이거 돌 내리는 능력으로 그냥 다 죽여야겠다 안되겠다 선생님 여기 용암 흐르는 데 있잖아요 우리 앞마당에 음, 그쪽으로 와보세요 어 시엔아 나지? 오케이 아아아 아아아 아. 아, 아, 아, 아. 왜 와서 맞고 난리야 <웃음> 잡아주려고 그랬더니 아아 그런거야? 이쪽으로 쭉 가면은 소 있어요 선생님 어디요? 이쪽으로 쭉 가면요 미션이 끝나가지고 <웃음> 그래도 우리 움직이가 좀 그러네 아니 손홍장은 선생님 홍장은... 음. 프리스타일 랩하기 60초 남았어요 둠치 빠지 둠치 빠지둠지빠지둠지빠지아 요요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o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와. 우제 비주얼이 그러니까 비틀렸다는 얘기죠, 선생님. 3대 4로잘 이렇게 비틀렸다. 가르마. 지금 이게 제 기분이에요. <웃음> 아하. <선생님> 이거 <웃음> 아닌데? 나는 상점 받을 건데? 오. 오 그럼 미션 실패인데? 어? 어? <웃음> 어? 어? 어? 어? 어? 선생님 여기요. <웃음> <웃음> 어, 그렇구나. <웃음> 아 오늘 벌점은 정해진 것 같구나. 아 아니야. 아 선생님 오늘. 제가 할게요 그러면 그냥. 아니 그러면... 아니 너는 너는 아주 잘하고 있어. 아 벌점은, 그래요? 아... 어. 그래요? 아 어? 오늘 캐빈이 잘하네. 선생님. 네. 어? 어떻게 오늘 미션 전부 내 걸로 할래? <웃음> 선생님 이 녀석 정말 악질입니다. 그러니까 해변 어떻게 쉬운 거좀 빨리 걸어주면 안 되니? <웃음> 아 쉬운 거 좀. 아 선생님 이런 식으로 딜을 걸시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. <웃음> 선생님이 상점 몰아줄게요. 짐 늘리기 70초 남았어요. 우길 <웃음> 수 있게 벽만 살짝만 세워주세요 학생들. 제가 상점 어떻게 잘 한번 분배를 해볼게요. <웃음> 선생님 보여줄게. 이 소란 말이야. 되게 감정적인 동물이거든. <웃음> 아. 바로 외면하는데. 캠프 <웃음> 나칼 남는 거 있니? 칼이요? <웃음> 저거기 <고개> 하나 묶자 <웃음> 선생님 일단 죽으셔야 될거 <웃음> 어, 같거든요 지 왜왜? 지금 3연타 어. 들어갈 거 같은데요? <웃음> 선생님 테카이 기술 있거든? 보여줄게 <웃음> 아예 한번 버텨보세요 봤어? 어? 뭐야? 선생님 능력이 시멘트인 거 아니야 아 우와 음. 그 페널티를 받아도 왜? 음. 페널티가 소용이 없어 오늘. 사실 그러네. 우와 그런 거였네. 오 어, 완전히 야 단단해 가지고. <웃음>